영원하다는 건 어떤 거야? 끝이 없는 거지. 그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 이 아이는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실험체입니다. 실험체를 원조에 있는 벙커로 옮기기로 했다. 민기현이다 민기현 씨? 그건 우리 뭡니까? 일단 거기로 가있어 곧장 지원팀 보낼테니까 아직 위험해 안전한 곳으로 가야돼 왜 위험한데요? 야야야야 야. 야, 야.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서 좀 천천히 가면 안돼요? 왜? 너 거기서 평생 산거라며? 거기서 뭐해? 하루 종일 검사하고 밥 먹고 평생을? 아름답네요 뭐가? 살아있다는 게 저겁니까? 실험실 하는 게 민기현과 실험실 테러 용자로 설정하고 발견듯이 사서할것소보로 사람이 아니니까? 아시죠 계속 생각해요 내 운명에 대해서